세명세 3명, 명이 하나씩. 몰라. 아, 엘프리 <웃음> <웃음> <Membres>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<얘들아> 못 킨다. 야, 빨이 엘프리 못다운 녹다운. 아이, 컨트롤 눌러 줘. 아 맞다, 무슨. 골들 끊어 줘. 나 너무 무서워. 나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진짜 <웃음> <웃음> 아, <잠깐만. 웃음> 놔라. 어. 아유, 저런. 저런을 포기 못해. 이걸이냐? 야 LP, 뭐? 아유, 능력, 나한테 그래. 아니 엘야내엉이좀 보시고. 내엉대이좀 보시고. 배우신데요? 농협 농협 농 이러고 있네. 발차기 발차기. 아지씨 열지마. 열지야열로야 열지마. 야지마아지마 열지마. 열지마. 잠깐마 열지마. 열지마. 지마 열지마. 열마 열지마. 열이지 야이거유튜브 가기 대고 해 먹는 거야? <웃음> 아니 원형 타임을 <타이머신> 준는 <웃음> <웃음> 아니 이런 건안 돼. 나나 나. 그 아니 자꾸 박스기 하잖아 특 박스기 어거라 아니. 나나디지 마이크, <웃음> 진짜. 아 수염으로 이겼다. 세어 <웃음> 어. 뭐야 뭐야 뭐야 세. <~소>. <웃음> 성공이다. 어어이 년이. 냅다 그냥 그아아 가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<웃음> <웃음> 아 또? 아장체를바꿨고나상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런